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오늘은 김부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GTX D 노선인 김부선인데요 GTX 김부선은 다시 강남 가는가? 작년에 이거 강남 간다고 소문이 돌면서 김포집값이 수직 상승했죠 이유는 교통이 열악한데 이게 해결된다고 라 하니까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서부쪽의 교통이 김포 말고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열악합니다. 김포에서 서울에 오려면 김포경전철을 타고 호선으로 갈아타서 와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포경전철이 개통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이미 지옥철입니다. 호선은 어떻습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찐 지옥철이죠. 이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말이죠. 정치인들이 이거 전철 한 번도 안 타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좀 먼저 보시면 은 김부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게 장기 김포 장기죠. 여기서 부천종합운동장 부천까지 가는 걸로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기로 했습니까?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이제 소문이 났었습니까? 이게 이제 강남을 지나서 여기 있는 한남까지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된 거죠. 이게 그런 정부가 이제 서울 여의도와 용산까지 GTX B 노선에 이 GTX D 김부선을 직결하겠다고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에 사시는 분들의 직장은 대부분 어디입니까? 서울의 남부입니다. 강남 그리고 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입니다. 강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서울로 진입을 하려면 9호선을 그때 당시에는 타야 되니까 서울에서 밀려서 밀려서 이제 김포로 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용산이 이제 웬 말입니까? 이제 필요하겠습니까? 용산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자꾸 이제 헛다리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대권 주자와 이제 당대표가 이제 나서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이제 야당이 되면서 예, 빡 놀라셨죠? 예, 놀랐습니다. 야당이 야 여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바로 예, 바로 이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김포 경전철을 이제 야타 봅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이제 당 대표와 그 국무총리로 하셨으면 서울, 경기도 전 지역의 전철을 한 번씩은 타 보셨어야죠. 회사에 가는 시간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타보고 뭐라고 합니까? GTX-D 노선 계획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뭔 소리입니까? 강남으로 가게 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바꾸라고 해야지. 내용도 잘 모르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제는 이제 송영 이제 당대표가 나섭니다. GTX-D 노선, 어, 김부선안 돼. 뭐 청과 전용자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좀더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민심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민심의 위반. 요거 이제 잘 생각해보면 당대표는 이제 대권 승리를 해야 되겠죠 아예 그렇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들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대권 승리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아 굉장히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니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 기도 안 막히죠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심사숙고여 해야 할 이 사안에 며칠 만에 지금 막막 막, 막, 막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죠 지금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GTX A, B, C 노선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이 들어가겠죠 가덕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가덕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죠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GTX D가 국토부에서는 이게, 이게 문제거리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뭐, GTX A, B, C, 가족도 이제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국토부는 이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 뭐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가족도로 하지 말고 GTX D를 강남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건 아마 국토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할 겁니다. 다. 이제 뭐, 대권 주자도 이제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옵니다. 예. 여기 그 이재명은 이제 강남 직결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낙연은 이렇게뭐 김포 지옥철 탔겠다 탔죠예 탔습니다 송영철은 이렇게 민심위반 뭐 대선 대권 승리 해야 된다 뭐 어쩔 거냐 이런 얘기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거 참 어, 서민들 생각은 정말 없구나 아,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어 이건 뭐 정치적인 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 1년 동안은 이제 GTX-D 노설을 아마 강남까지 가는 걸로 아마 거의 확정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권이 있으니 너도 나도 다 강남으로 보내겠다고 하겠죠. 국토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숨죽이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GTX-D 는 사실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갈 수밖에 없고요 gtx bc 노선이 이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이 폭발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gtx d 노선도 강남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투자 하신 분들은 아내자 내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 막. 지금 상황에 우왕장왕해서 팔고 그러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빠르게 이제 GTX-D 노선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년 동안은 아주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러니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좀 가격이 이제 떨어졌을 때에 이때 이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